재개발 지역 안에 아버님이 한 30년 거주하시던 집을 아드님한테 정여를 했습니다. 정여받은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그 아드님이 그 주택을 양도를 할 경우에 과연 보유기간은 3개월로 계산을 해서 그냥 뭐 단기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이월과세를 그냥 적용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대를 합해서 계속 기간을 연장으로 그냥 봐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함께 해보시길 권합니다. 출발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철원공인 tv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요 며칠 전에 모 구역에 그래 사례 내용입니다.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거기에는 3개월 전에 이제 아들이 정여를 받은 거예요. 지분 반을 그리고 그걸 이제 양도를 하는데 원래 이제 원주민들은 연세도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 아, 세금을 잘 모르시고 그냥 양도를 하시는갑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매물로 내놨더니, 어,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는, 어, 이거 양도세가 어마어마 나올 건데, 이렇게 그냥 파셔도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이제 세무사님께 한번 알아보시라고 권하셨던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은 세금을 다 알아보셨겠죠. 어, 그리고 다시 이제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 나온 그 매물이, 과연 세금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어, 그 세무사님은 팔아도 된다라고 답을 주셨는지 그 답을 우리도 살짝 한번 엿봐 두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증여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았다라고 해서 뭐 무한정 5년을 지나야 되는지, 증여받은 물건은 아니면 그 안에 양도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바로 비과세가팔수 있는지. 그 요건에 이제 해당이 되면 비가세를팔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그 자료는요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는 어, 국세청 홈택스에 어, 보니까 서면지리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들 궁금하신가 봐요 이런 내용들이 어, 여기 보면 음, 지리가 어, 2021년 8월 12일 날 올라와 있는 지리입니다 어 인터, 인터넷 그 상담에 자주 묻는 상담 사례 항목에 정여받은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이런 질문에요. 답변이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봤더니 답변만 그대로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인 상태에서 배우자가 주택 한 채를 정여받은 후그 정여받은 주택을 후보인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부부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며, 동일 세대라는 거죠, 부부가. 어, 요럴 경우에는, 어, 정렬을, 뭐, 한, 5, 3년 가지고 있다가, 정렬하고 나서 한 2년이 지났다. 뭐, 이다 합쳐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양도 당시, 부부와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만약에 남편이 1년 가지고 있고, 아내가 1년 가지고 있었다. 두개 합해서 2년 보유로 봐준대요. 동일 세대일 경우에. 그 다음에 부부가 아니고, 그러면 양도인 아들이 동일 세대원인 가족,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제 아들이 집을 팝니다. 이 집은 아버지로부터 주택 한 채를 정렬을 받았어요. 그 정렬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을 정여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요 집을 어 아까 사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개월 보유하다가 바로 파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한 채를 정여받은 후에 그정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정여자의 보유기간 정여자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한 30년 그 주택에 살았다고 라 가정하면 아버지가 거주하셨던 30년 플러스 수정자의 보유기간 아들이 받은 기간은 3개월 어요 집의 전체 보유 기간은 3 0년3 개월로 봐주는 거죠. 그 보유 정려자의 보유 기간과 수증자의 보유 기간을 합해 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양도인인 그 아들 그리고 그 세대원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으면 1 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 동일 세대원이어야 돼요. 동일 세대원. 세대를 달리하면 이또 모든 게다 깨어지겠죠. 이 경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수증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 아들이 정려받아서 3개월 만에 집을 판다고 했죠. 집을 파는 요딱 시절에 아버지랑 동일 주민등록상에 동일 세대원으로 올라와 있어야 합산이 된다는 겁니다. 양도 당시 정려자와 수정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닐 경우 어, 아들이 정여받고 그냥 분가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수정자가 정여받은 날로부터 계산해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어, 양도 당시 양도인과 그 세대의 명의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고 어, 이렇습니다. 그 정렬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이 수정자에게 기속되는 경우를 이제 전제한다 되어 있죠. 집 팔고 나서 아들한테 그냥 기속된다는 그 전제하에 이월과세가 적용 안 된다 이런 뜻이네요. 어 알고 나면 너무너무 간단한데 모르면 집을 세금폭탄인가 싶어서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게 이런 정려 경우이네요 한번더 정리를 하면요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아들이 이제 양도를 하겠죠 아버지가 정려자고요 어, 아들은 수정자예요 집을 넘겨받는 사람이 수정자입니다 어, 이렇게 아들이 양도 당시에 그러니까 수증 정여 받을 그 시절부터 그냥 어, 집을 파는 요 양도 당시까지 계속 동일 세대원 주소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면 보유 기간을 아버지 기간 플러스 아들 보유 기간 합산해 줍니다 합산 그러면 뭐 정여 받은지석달 아니라 뭐한달 있다 가 팔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요게 궁금해서 질문이 들어왔고 계약을 하면서 세금 때문에 계약금 솔류 가다가도 세금 때문에 한번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계약금을 못 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합산합니다. 동일 세대원은. 간단하지만 알고 나면 또 꿀팁이죠.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고 월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